이게 쌀 종이컵으로 3인분 3컵인데, 희쳐서 좀 받쳐놔야 돼, 이렇게. 쌀요, 희쳐가지고, 이게 받쳐놨어요. 그래서 좀 쌀을 이렇게 좀 불었어요. 한 30분 받쳐놨네요. 그리고 콩나물은, 어, 꼬리를, 꼬리를 따고 깨끗이 쳤네요 이게 꼬리 따도 되고 안 따도 되는데, 꼬리 안 따면 조금 지저분해 보이고 하니까, 가족끼리 먹을 때는 안 따도 상관없어요. 소고기로 조금 넣어야지 맛있으니까 이 소고기는 다진 거 다진 거 넣어도 되고 이렇게 좀더 얇팍하게 얇게 썰어가지고 넣어도 되고 상관없어요. 넣는 사람 마음이니까 꽤 많네 고기가 간장 조금 하고 참기름 좀 하고 조물조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대로 넣으면은 핏물이 밥에 핏물이 뻘겋게 드니까 야 이렇게 살짝 익혀가지고 밥에 다 넣어야 돼요. 안을보자고 쌀을 이제 붓고 이 밥물, 밥물 불을 곳에다가 소금물을 약간만 타야 돼요 소금물을 약간 타서 이 물로 밥을 부어야 돼요 쌀이 좀들었으니까 평소에 밥보다 조금 물을 덜 부어주면 돼요 콩나물 양은 콩나물 많이 들어간게 좋으면 많이 넣고 많이 들어간게 싫으면 조금만 넣고 고기를 위에다 싹 올려줘야 돼 불은요 중불로 이 밥이 막 부글부글 넘으면 안 되니까 약불로 중불로 해서 밥을 안 넘기게 해야 돼요 이 콩나물이요 이제 익은 냄새가 나면은 이제 밥을 뜸을 들여줘야 돼 이렇게 넘치지 않게 해야 돼요 넘으면 은 밥이 설 익으니까, 물이 모자라가지고, 그니까 러 밥을 넘치지 않게, 넘으려 그럴 땐, 약불로 줄여서 뜸을 들여주세요. 지금 뜸 들이고 있어요. 달래, 달래 저거를 만들어야 돼. 이 달래는 먹을 만큼만, 먹을 만큼만, 이제, 이게또 양념장 만들어놓고, 또 계속 먹어도 되니까, 그거는, 알아서 하시고, 달게 썰어서. 뭘로 밥비벼먹게 응. 음. 이거 비벼서 먹는 거예요? 그럼 비벼서 먹어야지. 여기다 마늘도 좀 넣고 감자, 깨 소금을 좀 이것도 빠서 참기름, 참기름 좀 많이 넣. 어 행복해? <웃음> <웃음> 야 참기름 많이 넣어서 야 콩나물밥 먹을 생각하니까 행복하다 왜? <웃음> 그 <웃음> 됐어 <웃음> 웃긴다 <웃음> 고추가루 좀 넣고 <웃음> 이 간장이 너무 짜다 싶으면 여기다 물을 조금 타서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비벼 먹으면 돼 짜자자 짠 <웃음> 이제 밥이요 이게 뜸이 충분히 들었어요 밥이 하나도 안 넘었죠 이렇게 안, 넘, 안 넘게 해야 돼요 뜨거워서 손잡비가 없어갖고 콩나물 밥이 너무 질면은 비벼 먹어야 되니까 떡대가지고안돼 이렇게 보실보실하게 쌀을 바로 씻혀갖고 석쿨에다가 건져서 한 30분정도 있다가 물 조금만 평소보다 조금 덜붓하면은 이렇게 딱 돼요 콩나물 밥이 이렇게 안생했어요 양념장을 딱 끼얹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싹싹 비벼서 이렇게 해서 먹으면 아, 맛있어요. 또 어, 별미로 아야 술도 좀 먹어 그러면 집에서 왜? 술도 먹으라고 술 먹으라고? 음. 나술안 먹어 왜? 왜술 먹으래 갑자기? 어, <웃음> <웃음> 이거 없네 나술하 번씩 해 그냥 안 먹어 왜안 먹는다라고 술 술을, 술을 그래? 왜딱 <웃음> 보내? 아 이거 그냥, 그냥 아니, 먹어도 맛있는데? 먹고 약간 하, 아까 그밥 물에다가 음. 약간 소금 좀 탔잖아 술도 먹으려고 낮에 먹이에요. 술을 먹으라고 낮에 먹으라고요? 술 먹지만은 애비애비도 몰라봐. 낮에 먹으면 <웃음> 뭐 낮에 먹 아침부터 먹어 애비애비도 몰라. 아 그런가? 아침 아침에 체한 는 뭐냐 애비애비도 몰라. 안 먹은지 오래돼서 잘 몰라. 낮에 먹으나 아침에 먹으나 밤에 먹으나 다못 알아보는 건 똑같아. 음, 아침도 체함면안 된다 이 말이야. 음. 맛있구만! 음. 소금어 들어서 고소해 갖고. 음. 음? 맛있맛있어맛있네데맛있어데 음. 맛있는데? 맛있는데? 맛있맛있고 음. 좋네 양념장 맛있더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 확실히 하늘아, 송어기가 고소해 뭐 음. 음. 음. 음. 음. 어, 여보세요? 어... 바빠? 안 바빠?